자, 오늘의 영상은 일단 제가 택배가 좀 왔는데요 뭐, 과연 어떤 택배일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지금 아침에 후다 근데 뭐... 아, 만청군축망가에서 왔네요 어... 아... 제가 예전에 만청군축망가에서 이제 이벤트 했던 게 있는데 그이벤트 당첨이 됐었는데 그게 온 듯하네요, 아무래도 자, 그럼 이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와. 돼야 되는데요. 자 일단 이렇게 뜯어주죠. 네, 내용물이 나왔습니다. 와, 아,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좀 조그만 걸까요? 오, 일단 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? 이게 좀 형상이?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 나와 있어요. 표현이 아유, 잘안 보이네요. 이거 제가 빨리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자, 아, 일단 저만, 보고, 저만 볼게요. 한번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, 와 제가 그때 1등을 했었는데, 이거 보세요. 무료 블랙 람프리머 와! 색깔이 이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우와, 우와 진짜 예쁜데요?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, 음, 이름 도 들어가 있네요 그때 뽑기를 했던 이름 이제 람프리마 중에서도 되게 귀하고 색깔이 이 색이 진짜 귀해요 블랙이 이제 진짜 귀하고 또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예쁜 그런 색깔입니다 36mm 이제 3.6cm라는 거죠 그정도 되는데 와 이런 표본이 제 손에 들어올 줄이야 <웃음>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게 장첨될 줄도 몰랐고 그랬는데 와.. 이렇게 예쁜 표본이 왔습니다 자 이제 이색 뿐만 아니라 이제 퍼플, 블루, 레드, 그린, 옐로우 등등 여러가지 색깔이 이제 발현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그중에서도 퍼플, 블랙 그런 친구들이 제일 비싸긴 한데 저도 사실 표본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격대는 잘 몰라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택배에서는 신기한 블랙 람프리마가좀나와줬네요 이렇게 좋은 이벤트 해주신 만천사장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만천건축망과 많이 애용해주세요. 많이 진짜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. 다음 영상은 더욱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 하나 들어가겠습니다. 안녕